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의 반응에서 앙금 생성 반응이 생겨요. 요만큼의 네. 염화나트륨이 있는데요. 요만큼의 질산은이 있어요. 그러면요 염화나트륨이요 화악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질산은은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요 음, 얘랑 얘랑 반응을 하고요. 그다음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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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이게 반응을 해서 H2CO2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CO2가 이산화탄소라서 이상한, 이상한 기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뚜껑이 열려있으면 요 여기 있던 기체 그 CO2 분자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분자의 개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질량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뚜껑이 닫혀있으면 여기 있는 이 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진량의 원자가 추가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질량은보존돼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소인데요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냥 금속의 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가 있어요 어, 금속의 연소는요 원래 이게 만약에 열려있다면요 철송, 강태송 있고 여기에 무게가 있, 있으면요 이걸 태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닫혀있으면 여기 안에 있는 산소의 양까지 다 똑같기 때문에 얘네가 반응을 해도 산화철이 돼도 얘네는 유지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철과 산소가 만나면요. 산화철이 돼요. 그래서 산소가 반응한단 말이에요. 만, 만약 얘네들이 열려있으면 반응을 하면서 산화철이 되기 때문에 무게가 더나가거든요 <웃음> 그래서 거요